오늘 저희 그새 카라반에 들어온 그 이제 매트리스 놓을 거 보러 왔거든요 음, 저희 노원 집 근처에 여기 이제 명주 빌딩인데 어, 이렇게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주차도 무료로 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3층에 그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 매트리스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체험을 할수 있는 쇼룸이에요 매트리스는 직접 누워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트 슬립에서 직접 쇼룸에서 체험하시고 제품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층에 내리시면 이렇게 매장 보실수 있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예약이 되어있네요 자, 들어오시면 소독 먼저 해주신 다음에 예약 안내 받으신 다음에 어, 쇼룸 내부는 이렇게 슬리퍼를 갈아 신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예약 확인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담당자 분이 배정이 되고 어, 구입하시는 분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설문을 조사합니다 저 매장은 꽤 커요 층 전체가 쇼룸이고 매트리스 별로 구경하실 수 있고 제가 보는 거는 요거 SM5라는 접이식 매트리스를 보러 왔거든요. 건강 활용이 아주 좋은 제품이니요아 여기 이제 이렇게 3단으로네 삼단으로 접히는 거 접히는 거죠? 네. 3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건강 활용 좋으시고요. 네. 이동하시거나 이사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좀 편하세요. 요거는 스프링. 네, 여기 안에 만져보시면 스프링 만져지시죠. 네네네. 그래서 하나 하나 만들어진 포켓 스프링이라고 해서 아, 포켓 스프링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한 두께가 한 15cm, 네, 15cm. 정도 되죠. 네, 네. 바닥에서도 사용하실 네, 수 있는. 사용 거고. 가능하시고, 네, 바닥에 사용 가능하시고, 네, 아니면 매트리스 위에 기존에 수면감이라든가 좀덮어으실때 사용도 가능하세요. 네, 네. 한번 누워볼 수 네.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트리스는 잠으로 중앙에서부터 베개를 같이 드릴까요? 아예 베개도 하나. 어감사니다이게꽤 푸신 푸신해요. 잡는거는 이렇게 네. 잡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기도 니다이한 번만 잡고요 이렇게 잘 올려야되죠? 아, 이렇게 지금 기계별로? 네, 네, 벽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게 지금 사이즈별로 가격이... 저희가 당연하네. 사이즈는 두가지가 나와요. 쇼파 싱글이랑 핀 두가지가 나오고요 가격은 최저가로 항상 찾아서 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공간활용도 좋고 뭐 어, 쇼파베드 처럼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어, 잡아주면서 서포트하게 들어가서 허리에 무리도 없고 좋은거 같아요 싱글이요? 네 그렇죠. 금액은 저희가 그날 그날 온라인, 오프라인, 종합 최저가로 찾아서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가격이 이게 변동이. 네, 이제 <되는> 변동이 거에요? 있지만 저희 네. 제품 구매하실 때는 네. 인터넷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직영점에서 구매하시면 네.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가성비 좋게 구매 가능하시기 요문에 아... 네. 직영점에 오시면 이제 사은품 네. 드리고요. 아, 사은품은? 사은품은 이제 그 그때그때좀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는 쿠션을 드리고 있어요. 쿠션이요 네. 어... 이렇게... 배송. 어, 네. 구매할때는 지금 저런식으로 네, 요거는 네, 이제 압축돼서 말려서 택배로 배송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보통 배송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역이 혹시 어느쪽이세요? 어, 어, 집은 여기 바로 앞이예요 아, 네. 네. 일주일정도 안에 받아보세요 어, 바로 이렇게 구매해서 가지고 가실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저희가 배송으로. 매장에 있을땐 가능한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측정되어있는 온라인가가 되어있어요 247,000원 이 가격을 그대로 매장에서도 적용을 해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쇼룸이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정도로 매트리스 별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는데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요 지금 이런거 30만원대 매트리스가 얘는 슈퍼싱글인데 30만원대고 토퍼 매트리스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대부터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 2 9만원이와 가격이 너무 착하죠 그리고 포장은 이제 이런 제 식으로 박싱의 압축포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 배송하기도 되게 편해요 가지고 가기도 이렇게 캐리어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단에는 바퀴가 달려있고요 아, 이렇게 진열 상품도 세일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네요 객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 왜 이런데를 몰랐을까 팔로우 베개 쿠션도 7만원대고 토퍼도 이렇게 얇은게 있네요 싱글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20만원대 뭐 이렇게 10만원대도 있으니까 이쪽들은 이제 가격대가 좀 있네요 2-300만원대 고가의 모델이고 보시면 이렇게 5성급 호텔 침실에 많이 납품되고 있는 베스트 슬립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쪽요 브랜드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유통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독 매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빠져서 광고가 많이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격들이 어, 그때그때마다 매장에서도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누워 보시면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들이라 가격이 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뭐 허리에 부담 없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요건 택배로 발송되는 거라서 여기다 같이 적어드릴게요. 네. 이게 그럼 요 가격이 어차피 배송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아, 엘리베이터가 가격. 엘리베이터가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배송비가 별도 없고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4층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배가 2만 원이 발생돼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거는 이제 앱밴파이브가 이렇게 안, 간단한 사양 설명서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네. 없어서요. 그못드고 주차권이랑 이거는 저희 전화 주문도 가능하세요. 네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가성비 좋게 구매 가능하시고 네네. 사은품도 챙겨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혜택 보시는 거 이렇게 네네. 같이 아 있어서 시간 좀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차권이고요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또 챙겨주셨네요 친절하시게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